안녕하세요, 블로깅포 가영 에나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중국발 최고령 거래소 일정 및 이벤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그 중에 여러분의 관심을 끈 거래소가 있었나요? 네, 오늘은 최고령 거래소 일정 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거래소 일정 및 이벤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데이빗 거래소입니다. 이 데이빗 거래소는 대한민국 첫 블록체인 회사인 체인 파트너스가 만든 탈중화 거래소인데요 이 엘렉소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속도 거래소라고 합니다 데이빗 거래소 코인이 데이 토큰을 보유할 시에는요 어, 신규 토큰 에어드랍이 가능하고, 그리고 50% 수수료 할인, 토큰 상장 투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AMO, 인슈리움, 지퍼, 피블과 같이 이 데이빗 거래소에서 최초 상장이 애정인 이 코인들이 몇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데이빗 홈페이지에서 이 선적순 10만 명을 기준으로 이총 사전 모집을 받고 있거든요. 이 데이빗에 상장하는 신규 토큰이나 데이 토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웃음> 네 다음은 루비거래소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루비거래소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9월 20일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루비 거래소는 루비코인을 거래소 배당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에게 투명한 운영과 확고한 서비스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상용화된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네, 가입 시에 560원 상당의 루비코인 40개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사전 등록 이벤트로 M20 토큰 200개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루비코인을 받으려면 루비텔레그램과 루비스에서몇 가지 단계를 좀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루비텔레그램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접속해 보세요 세 번째는 비트소닉입니다 최근 굉장히 주목받았던 국내 배당 거래소입니다 이 바이낸스의 코인들을 연동시켜서 을 매매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 비트소닉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현재 9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래 수수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에어드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소닉은 이미 장애 거래로 프라이빗 가격보다 높은 150원에서 25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애 거래로 인한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인비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8월에 오픈한 국내 신규 채굴형 거래소인 체인비 거래소는요 싱코 재단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어, 싱코는 작년 7월경부터 아이콘과 하이콘 ICO 등 10여개의 코인 펀딩을 진행한 회사죠 체인비 거래소의 특징은 싱코 런칭에서 진행한 ICO 프로젝트 토큰을 우선 상장을 한다는 점인데 어, 싱코런칭은 참여자가 금액 상관없이 ICO에 참여하는 ICO 공동구매 플랫폼입니다 어, 개인 소액 투자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어, 해외 ICO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망 ICO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싱코런치에서 사전 검증한 후 해당 프로젝트 토큰을 체인비를 통해 시장에 내놓는 구조입니다 어, 체인비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는 싱코토큰이고요 싱코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싱코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80%를 분배해 준다고 합니다 어, 그중 하나가 체인비 거래소라고 합니다 체인비에서는 싱코토큰 프리세일이 종료가 됐고요 현재 사전 등록 중이라고 합니다 아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체인비가 오픈된 후에 모바일 인증을 한번더 거치셔야 신코토큰을 최종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그리고 전체 하드캡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요 이점 유의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넥시빅 거래소인데요 수익을 배당하는 거래 마이닝 거래소인데, 국내 첫 암호화폐인 보스코인과 이그데리시 팀이 합류를 해서 지금 정식 오픈 중입니다. 넥시빅 거래소는 이 자체 거래소 코인인 NXY 토큰이 있는데, 이 거래소 수수료 100%가 모두 NXY 토큰으로 마이닝이 되고, 그리고 NXY 홀더들에게는 첫주는 100%, 그리고 그 다음주는 수익의 80%를 또 배당을 한다고 해요. 다만, 토큰 마이닝 비율이 35%예요 어, 일반 마이닝 거래소보다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죠? 네한 음. 15% 정도 낮은 편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끝난 상태이고 이 새로운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션 진행을 하셔서 각 항목별 에어드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넥시백 거래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거래소 한번 둘러보시고 미션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거래소가 있어서 하나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문엑스 거래소인데요. 문엑스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는 아닙니다. 스위스 기반의 분산형 거래소고요. 투자자, 기여자, 딜러들에게 거래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집단적으로 참여와 기여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식과 유사한 문 머니로 제공을 해서 회사 중요 의사결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 최근 문엑스가 2700만 달러 펀딩을 무사히 마쳤다고 라 기사도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문 머니를 지급해서 분산형 경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문엑스에 20여 개의 유명 벤처 캐피탈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도 문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령 거래소들의 소식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최고령 거래소 일정 및 이벤트를 중국 거래소, 한국 거래소 일정으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 달도 이 최고령 거래소의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무분별하게 거래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블로깅포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지향합니다. 블로깅포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블로깅포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네, 더 유익한 정보를 만나요. 안녕!